안녕하세요. 블로깅포에나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한주는 유난히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이 시간은 이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아직 시장의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대규모의 해지 펀더들과 전통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종종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월가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준비하고 있는 거라 예상이 되고요. 아마 그 시초는 골드만삭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9월에 이 골드만삭스의 오보 기사로 시장이 떠들썩했죠. 이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 개설을 중지한다는 오보로 이 시장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결국은 암호화폐 규제 때문에 거래 데스크 개설을 중지한 게 아니라는 보류했다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오보로 인해 비트코인이 불과 이틀만에 1 0달러가량 폭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월가의 대표 주자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최근 또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벡트의 자산 위탁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는 기사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벡트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이인터컨티넨터 익스체인지 ICE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가 만든 플랫폼인데요.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자산을 위한 플랫폼이래요 어,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고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거래를 쉽게 할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큰 특징은 선물거래를 지원합니다. 선물청산 시기에 비트코인이 진짜로 사고파는 행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CBOE 거래소의 경우 비트코인 청산 일시에 차익만 청산을 하고 CME의 경우도 이 CBOE와 동일하게 차익만 청산하다 두세 달 전에 비트코인이 한번 오고 가고 했었는데 이백트의 경우 일반 거래소들처럼 마진거래를 지원하지 않고요. 현물이 실제로 오고 가는 거래만 지원하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벡트의 자산 위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 벡트가 구축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거래가 나타날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이 골드만삭스가 벡트를 채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벡트는 이 IC의 산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어 신뢰 아래 안정적인 거래를 이룰 수 있다는 크나큰 이유가 있겠죠 이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ETF보다 벡트를 네. 더 중요한 요소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1월 오픈 예정인 벡트의 경우 이 헤지펀드와 전통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이끌 거라 예상이 됩니다. 벡트가 다음 달에 오픈하니까요 그와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드만삭스와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인 이 비트고에 1,5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70억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 커스터디 서비스는요 이 대규모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커스터디 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감독이 없는 공간에서 이 자금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의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비투고의 경우는 요 미국 규제 승인을 획득한 업체고요. 이 골드만삭스가 이 비투고 커스터디 플랫폼에 투자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기존 전통금융기관의 고객들이 아, 암호화폐 대거 투자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뢰를 부심점으로 중요한 투자가 당연히 뒤따르겠죠. 골드만삭스의 이번 본격적 움직임을 시점으로 이 기관들의 좀더 다양한 시장 참여자리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횡보로 이 월과 거물들의 암호화폐 진입 및 투자가 이어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거라 예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고 과도기인 시장에서 이런 기간이 들어온 것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해보시나요?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볼수 있겠습니다. 어, 기존 월가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인식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이 시장의 대규모 자금 유입과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 고볼수 있겠죠. 그리고 전통금융기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희가 또 카카오플러스 친구를 오픈했어요. 나나 애나 가영의 일상 모습도 볼수 있고 카드 뉴스도 업로드 되고 있으니 친구 추천해서 여러 소식들 받아보시고 같이 소통하도록 해요. 그럼 빠이빠이